어디까지 떨어진나 해보자. 그래, 시의 밑바닥까지 한번 들여다보자. 자, 모두 장수 준비. 연막... 우후~ 우후~ 우후~ 우후~ 우후~ 우후~ 우후~ 우후~ 이후우야 우후~ 우 할 이유가 없는데 할 <웃음> 이유가 없는데 왜가안가못 가는 거가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야, 여러분 제 이미지가 어떤데요? 내가 만든, 내가 만든 이미지긴 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 시청자들은 의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오오오오 아니, 왜 제발, 을뭐 4단계로 분류해요, 벌써! 여러분,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어요. 전 잘하니까. 역시 잘하는 사람은 깨꼬락지지. 어? 어? 어? 악! 악! 악! 연막? 악! <웃음> 어디까지 떨어지나 해보자! 그래! 심의 밑바닥까지 한번 들여다보자! 어 좋아요! 아 추천 감사합니다! 뭐야 저거! 요신리스가 저거거든요? 플러스 파워인데? 기관총은 아니겠지! 그지제 생각에는 이 하나는 스타일보니까 기관총인데 이거? 됐어! 잘 끊었고요! 개구리씨 같은 거보다 이런 게 훨씬 나은데? 아! 궁극기 썼다 쟤! 아! 아. 아 궁극이 있으니까 너무 빨라하고 도망은 못 가요. 아 너무 아깝다. 와 짜증난다. 와 짜증난다. 와 짜증난다. 아, 아니 아니야, 아니야 귀엽다 귀엽다. <웃음> 막나용은 그냥 여퍼야 아니 앞뒤 안 보고 그냥 막 들어가. 아 여포만 잡고 나와야지 잠깐 나오질 못해. 저에서 얻는 이득이 없거든. 와와 <웃음> 와, 진짜 킹받는다 저거. 때려! 때려! 두덕겨 패! 이신기서 두덕겨 패라고아 뭐해! 에이, 잡아! <웃음> 이겨야 돼요 진짜. 나 이거 나더 이상 안 또, 뭐 떨어지고 싶지 않아 이제. 100% 여기 있거든? 야 이거 할만하다 할만하다! 살려 살려 살려 살려 피카츄 살려 피카츄야 어디가 아니 진짜 너 뒤에도 뭐 하냐고 고양 땅밟을 준비하는 거냐고 누구야 저거 심메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다 자 모두 잠수 준비 자 간다 선장 피카는 간다 너도 사, 너도 래퍼 못해 너도 레본 못해 나 따라다니면. 어? 망했다 망했다 둘다내버하 하지 자자래래나이야나대단 그래? I 이거 d 우 s 피하고 도망치고 나 이승 이 o u 이이이 w you know, y o 고 k 다고요응 안돼 지금 멘탈 끝까지 들어갈 거예요 망 뻔했다. 뻔했다. 죽을 뻔했다. 어 죽을 뻔했다. 어, 기다려봐. 지금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분히 여러분 떡상할 수 있습니다. 두트리오는 그런 포켓몬이에요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. 어우 아, 줄건죠. 아 도망갑니다. 도망갑니다. 도망가나요? 아 뭐야? 아, 그게 왜 떠? 뭐야? 뭘뜨나 여러분 수압 때문에 문을 못 엽니다. 너무 추우시죠?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는 심해 25,000m입니다. 잡았고요. 아니 도대체 우리 팀왜안 오는 거야? 뭐 하는 건데? 아니 안 와! 왜 뭐해! 너네 진짜! 이번 정과장은 멘틀입니다. 오늘 하, 여러분 하데스 만나볼 수도 있어. 어, 그 염라대 왕님만나갖고 하이파이브 하고 올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거든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얌전히 잘 계시면 은 얼마든지 재밌는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즐겁죠? 약간 저는 탱커만 잘하는 것 같은데? 갈색 중에도 탱커? 두투려하 못하는 것 같아요. 죽어 버려 버려 농도 좀 아닙니다 농도 좀 아니에요 아 나쁘지 않다 나 잘했다 나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내가 잘했다 이건 내가 잘 찔러서 이건 이길 수 있었다 오, 오, 오, 오. 형님 형님 지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죽했네어 죽었네 어 죽었네 어, 어, 나이스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제 후반대시냐? 아 너무 힘들어. 아왜 어, 힘들지? 원래 이렇게 힘든 게임이었나요 이게? 아 이건 똥은 아니지 트롤은 아니에요. 제가 트롤 아 트롤이래. 그 트롤을 잘할줄 몰라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. 트롤은 아니야. 다가할줄 몰랐던 그 죄밖에 없어 난. 할줄 몰랐다. 그 죄밖에 없어 난. 와 레걸린다 이제 레걸린다 레걸린다 레걸린다. 마이스 마이스. 야, 잘했어! 좋아! 이거는 좋은 공격기였다, 이거는. 와, 우리 팀 잘하는데? 내가 못하는 건가? 할줄 모르는 건 아니야. 할줄 아는데, 그 내가 할, 제가 할줄 모른다의 기준은 잘 못한다. 100% 잘 이용할 줄 모른다. 그런 겁니다. 이거 봐, 골넣잖나 못하지 않았다니까, 이 정도면. 아, 그걸 터널이라고 해요? 아 여러분들 저랑 다른 세계에 사시나봐요. 저는 아 도전 정신이 뚜렷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너무나 좋아하거든 그런 사람은. 아 세계가 다르구나. 어 그럴 수 있죠. 제가 사는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. 좋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레프자 갑시다 갑시다. 어, 버려 줄건 줘. 나 집에 갈 거야. 아! 이건 말이 안돼 이거 이건,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미치게 네 진짜 아 내가 이렇게 여기서 추락을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더 이상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오빠 일로 와 일로 와 오딜가 오딜가 오딜가 아, 내가 너어놓는는다 어디 갔어 일로 와확 씨. 일로 와 일로 와아 제발 제발 아 짜증나. 아니 또내 캐리잖아. <웃음> 아 이곳은 심해까지 내려왔습니다, 승진 여러분. 자 어떠신가요? 지금 뭔가 좀 귀가 멍멍하시죠? 네, 탈출할 문은 없으니까. 그냥 여러분 포기하시고 네 즐기세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어,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, 끝나서 칼을 뺐으면 물라도썰야 되거든 근데 이제는 썰 칼이 없거든 칼이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비키니 시티가 목적지예요 비키니 시티까지 내려갈 거예요 가서 스폰지밥이랑 징징이 볼 때까지 안 멈춥니다 더 내려갈 거거든. <웃음> 수직하락하는 잠수함에 탑승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. 말을 못하겠어. 너무 억울해. 그래서 나한테 여는 거 뭐냐고! 아!